이견맨 로블록스 하 얘들아 오늘도 출근이야 에이. 출근 시작 오늘도 햄버거 집에서 알바를 하는 우리 빨리 오픈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 어 아, 손님 벌써 왔어 <웃음> 아 내가 주문 받을게 아 지즈버거 하나 <웃음> 아 빅맥 빅맥 하나 아 알았어! 아 여기 오케이 아, 빵 깔고 고기 깔고 치즈 깔고 빵깔면 끝이야 첫 번째 게 그거야 거 만들 테니까 두 번째 영양에다. 거는 어, 빵 깔고 양상추 깔고 토이토 깔고 고기 음. 깔고 치즈 깔고 베이컨 깔고 빵이야 알았어 고기를 구워볼게 내가 쉬운 거 할게 너가 어려운 거 만들어? 아니야 아, 내가 치즈버거 만들 거야 내가 치즈버거 만들 거야 야 버거 언제 나와? 알았어 또 놀았다 아, 알았어 아야야야야 <웃음> 미워야 미워. 미워 빨리 아, 이기 치즈버거 나왔습니다 어 맛있게 드시네 아 파라스 파라스 야 근데 이거 설거지 아 말아 말아 말아 설거지를 아, 해야 돼아 깔고 될... 고기 깔고 치즈 깔고 피클 깔고 빵이야 빨리 가 야, 설거지 좀 해야겠네 아 설거지 이따 해 지금 손님들이 고기 달라고 아우 저기신대 아 어, 알았어. 아 야, 주문 또 왔다야. 어! 빵 깔고 양상추 깔고 고기 깔고 양파 까고 빵이야. 어... 아 알았어. 아고 주문 또 왔다. 빵 깔고 양상추 깔고 고기 깔고 지지야. 야야 <웃음> 리아야 잠깐 바쁘겠지만 잠깐 이리로 와봐. 어, 어. 잠깐 올라와. 야 널로 와봐. 어. 야, 어... 야 내가 선배잖아. 어너 너무 시끄럽다. 어어어야 어, 어. 여기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어! 안녕히 계세요! 어! 조용히 하란 아. 말이야, 적당히. 음. 여매아 아무래도 주문을 내가 받을게. 아, 알았어. 들도록 알았어, 알았어. 네가 주문 받아. 자, 아 어서 오세요, 손님. 아, 죄송하지만 큰소리로 주문하지 말고 DM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웃음> 아, 팔로안 하셨다고요? 아. 저, 얘들아 인스타 인스플로어 손님 왔거든? 빨리 좀 해줄 수 있을까? 알았어, 어, 알았어. 아, 손님 많이 기다리셨죠? 근데 뭐야, 너와 알바 생겼도 <웃음> 비싸게 들었냐 맛있다 좋아요 아, 아 진짜, 아, 아 안돼겠다 튀겨 어. 야, 야, 야, 야, 이거를 튀겨버리면 어떡해 진짜 너도 끊어줘? 이렇게 야 빨리 읽는다고! 야, 너도 들어가 아, 손님 오셨다! 네? 아, 저... 아 저... 재덜만 하는 로봇이 아니에요 정중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여맨아 나 여기 사장이랑 아는 사이거든? 계속 그렇게 반말 할래? <웃음> 갈 거야.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야! 야 김니야 일로와봐 니가, 니가 태웠지 이거 아... 아이씨... 그러게 어딨어? 지금 빨리야돼아야 여기 양상추 좀 올려봐 지금 큰일 났어 양상추! 니가 재료를 태웠잖아 이거 니가 먹어 이거 뭐야 이 이거 원반이야? 뭐야! <웃음> 이거 재료 비싼 거란 말이야 니가 태우면 어떻게 소고기란 말이야 이거 아이 뭐뭔 말이야 뭐야 왜 이렇게 꼼꼼하고 딱딱해 토마토 토마토 신선한 토마토 그리고 패티 올리고 아 얘들아 너 설거지에 이렇게 쌓였잖아 아네가설거지네가 설거지하고 아니 뭐하는지 바꿔, 얘들아 미안한데 햄버거 좀 빨리 만들어줄 수 있겠어? 아 알았어 나 지금 빨리 빨리 할게 어, 우 식거 식거 아 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 니 뭐야 이거. 이거? 국기 왜 이래? 미디엄 레어 이야떼는거 몰라? <웃음> 야, 던지지 야, 던지면 어떡해? 이럴 거야? 괜찮아. 기름으로 닦아내면 돼. 아, 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면 누가 먹어? 너 먹을 거야? 네가 한대 먹... 먹어 봐. 암, 음, 맛있는 맛만히구만 내가 번지지 마. 그렇구나. 죄송합니다만, 김리아 손님, 이거는 저희 햄버거 가게에서 추구하는 MG식 버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마감했다. 어. 아주 청소해야 돼. 자, 여, 여메여메나 응. 원래 청소도 요령이야. 저기 안에 한번리 넣는 거 보여줄게. 어. 이 <웃음> 자, 빨리 청소 똑바로 해. 응원하지 말고. 아? 이거 내일 쓰면 되잖아 뭐, 뭐 하는 거야 내일, 야, 내일 쓰... 쓰면 돼 내일 쓴다고 우리 야 잘려 그러다가 왜 요, 요즘 이거 다이어트 버거라고 인기 많아 먹으면 설사송 엄청 싼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다고 야 진짜 너네들 사장님한테 얼마나 혼날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면 열밀아 열 우리 아, 일도, 아. 일도 끝났는데 감자튀김에 맥주 한잔할까안돼 내일 또일찍일 와서 출근해야지 그럼 난 먹고 갈게 야불 끄는 어떡해. 어떡해 야 우리 마감해야 돼 빨리 꺼불꺼 꺼. 어우 감자튀김 야 오늘도 고생했다 얘들아 음, 왜왜왜 음, 음, 음, 감자튀김 먹고 가야깜깜해면 <웃음> 아 아무것도 안보여야야야야 다섯시댔다 오픈해 오픈 어, 벌써? <웃음> 뭐야 나 퇴근 때 못했어 아 우리가 야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그런 거 아니야 야 빨리 야 빨리 튀겨 튀겨 튀겨 생패티가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생패티를 사야지 얘들아. 어 여기서 장을 주문했을 때 여매나 일로 와봐. 어 그러네. 패티 네, 주문하잖아. 자 패티. 패티 주문. 주문 대기 중. 어뭐 온다.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잠깐. 오 오. 오.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까지. 오. 오! 오뭐 뭐. 아니 무슨 뭐, 주문이 이렇게 싸? 야 고기 가득 찼어 이거지 이거. 야 뭐야? 야, 다어 뿌... 얘들아 손님 왔다 야 손님 엄청 오셨어 빨리 우리 준비해야 돼 빨리 패트 굽고 쟁반 빨리 하고 야, 야 내가 내가 양파 튀김 할게 너 너네들이 고기 굽고 빵 있다네? 너 진짜 튀겨 볼래 근데? 니가 <웃음> 하는 게 뭔데? <웃음> 나 양파 튀김 야 근데 쟁반 치워야지 어, 어 죄송합니다 쟁반 이거 야 뭐하는 거야 너네들 너네들 사장님 뭐, 너 니네 사장님한테 혼나 이거 설거지 해야지 빡빡 닦아야 돼어 빡빡 닦아 빡빡빡 물기도 어? 털어주고 어, 물기 터는 뭐. 중? 물기 터는 중? <웃음> 설거지 똑바로 해 춤추지 말고 아, 아니 이거 물기 털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곰팡이 쓰러 아나 콜라 한잔 해야겠다 아너 때문에 못 탄다 너네 때문에 어? 아니 이거 콜라도 같이 주는 건가 봐 한번 콜라까지 완벽하게 해서 한번 줘보자. 세트로 한번 해보자, 얘들아. 돈, 돈 엄청 받을 것 같은데? 감자튀김도 튀기고요. 야! 고기를 누가 이렇게 태웠어? 아니, 뭐야, 이건. 고무 타이어잖아. 와. 자, 감자튀김도 튀겼고요. 그 다음. 아, 여멘이 많이 덥지? 아 어, 네, 감자튀김. 여멘님 여민, 많이 덥지? 부채지, 뭐야? 왜일 말이 더 없지? 야! 그거 부채 아니야. 자, 어? 페, 넣... 야! 어! 어 부채가 이거. 들어갔어! 어, 네, 부채. 자, 그 다음에 치즈 넣고요. 이거 몇 번? 세트 나와요, 세트! 6번, 6번, 6번. 6번, 6번. 자, 세트 나왔습니다, 세트. 야! <웃음> 진짜 조금 주시는데 돈? 애들아 오늘은 마감하자 벌써? 그리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은 사장님이 퇴근하실 때 오신대 근데 너 자꾸 왜 자꾸 트레이 버려 <웃음> 너 사장님한테 혼나 <웃음> <웃음> 아니 말려야 돼 아, 얘들아 일하고 있는데 부를 거면 어떡해 <웃음> 아니 빨리 퇴근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청소는 하고 가야지 얘들아 재료는 주문하고 하자 재료는 사장은 사장이 청소하겠지? 야, 재료 재료 재료 온다 재료 어. 아유 어디서 온, 오르... 어. <웃음> 어, 리아야, 괜찮아? 리아야, 괜찮아? 어. 어. 안녕. <웃음> 야, 어쨌든 오늘은 마감하자. 이 손님도 계시는데 불 꺼서 될까? 다 나가. 죄송한데 인스타 DM으로 불만 접수 받을 테니까 다 꺼주세요. 자, 모든들 퇴근하자. 아, 드디어 자. 집에서 가네. 완전 압떡 사장이야. 저쪽 가로등 아래에서 사장님이 보신다고 하시거든? 사장님이 오신다 생각 좀 기다려보자. 아, 언제 와? 사실은 얘들아, 내가 사장님이야. 기고 있네. 너네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으로 위장했지. 그래요? 너네들 정말 패티로 부채질을 하지 않나 누구 사장님 웃었잖아요 누구는 주문을 인스타 아니, DM으로 받지 않나 아니 사장님 웃었잖아요 사장님 좀 즐겼잖아요 웃어 <웃음> 잘 짓잖아요 즐겨놓고 왜 갑자기 저희 자른다고 뭐라 해요 너네들은, 뭐 웃지 말든가 너네들은 해고야 당장 나가! 그래요 저도 여기보다 맥도르나르도가 더 좋았어요 <웃음> 여기 뭐 도라이도 소음으로도 안 되는 이런 쓰레기 같은 햄버거집 다시는 안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장 나가! 갈땐 가더라도 양념 감자 한 개는 들고 갈게요. 아니야. 자 어쨌든 사실은 저희 가게였고요. 직원을 잘못 뽑아서 그렇게 햄버거집은 망하고 말았답니다. 야! 쓰레기 버리지 마! 망하고 말았답니다. 어떻게 나 여기 알바도 아닌데. 알바.. 이집 뭔만 던지기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야! 뿅 구독 뿅, 뿅, 뿅 좋아요 <러러�히지> 하아...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안녕